얘들아 뭐해? 거기서 뭐해? 보리! 쌀이! 거기서 뭐해? 밖에 내다보는 거야? 산책 갔다 왔잖아! <웃음> 아, 얘들아 아정수검 기다려봐 아 반가워요 아아 엄마 손 멀지마 얘들아, 어허 어허 머리 머리 사이, 어허 얘어 예, 예. 얘들아 야 조용 얘들아, 가만히, 조용해랬지. 겠지. 누가 그렇게 싸우래? 누가 그렇게 싸우랬어? 아우 아우 정신 차려. 아니 <웃음> 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h oh. e 놀았어? 다 놀았어요? 아 야, 야, 야, 야, 왜애 얼굴에다가 그래?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싸워 이제 그만 제발 좀 조용한 집으로 지내시다 여러분 그야 야야야야 해드라 그만 야야 그만 그